안녕하세요. 주식을 하다보면 새삼 원칙의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손절의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손절이 왜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역시 와닿지 않고 깨져봐야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원칙을 일단 간단하게 세워나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매수하고 3%가 빠지면 무조건 손절한다는 식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한 손절의 기준이 생깁니다. 손절에는 상대 손절과 절대 손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절대손절은 흔히들 주가를 매수한 후에 일정한 가격 이하로 빠지면 자신이 정한 멈추게 맞게 손실을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손절은 어느 정도 고수의 영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3% 손절, 5% 손절을 원칙으로 세우고 그것을 지켰더니 팔고나니 오르더라. 결국은 올랐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절의 중요함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기본이지만 또한 손절 원칙을 잘 지켜도 주식을 매수하면 내리더라, 손절만 하다가 끝이더라 하는 분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원칙을 지키다가도 미련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생기기에 주관적 기준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절이야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은 손절 자체가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내공을 통한 지식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 만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또한 주가를 대응의 영역과 예측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대응과 예측이 융합하여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모든 투자 패턴의 영역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1년 후의 주가를 예측하긴참 알기가 힘들고 오른다, 내린다, 양자택일지라도 그 주가의 파동은 또한 여러가지 구도로 나올 것입니다. 한달 후의 주가란, 또한 일주일 후의 주가란, 그리고 내일의 주가란 예측의 기간이 줄어들수록 그만큼 실체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거시경제동향, 개별기업의 실적, 단기공시, 특정매수세, 투자기간을 얼마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 적절한 접근법이 틀릴 것입니다. 예상과 달리 나올 때 대응의 영역이 필요하게 되고 대응의 영역이란 예측의 영역을 벗어났을때 노련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자는 자기수익구조에 대한 철저한 시나리오를 알고 있기에 자신의 수익 구조만 먹고 혹시나 주가가 더 가더라도 자기 의측의 영역을 벗어났기에 미련을 버리고 주가가 헤어나 빠지더라도 적정 시나리오 안에 머물기에 상대 손절을 적용하여 확인 손절을 가능하게 하고 절대 손절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손절에 대한 원칙이 아니더라도 종목을 고를 때도 자기만의 원칙이 있고 자신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매매할 시에도 자기가 원하는 매수 타이밍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매도,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이런 각각의 종목 선정 매수 매도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지만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주식은 원칙과의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으면 미처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심리적 또는 기술적 항목이 배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보의 원칙과 고수의 원칙은 엄연히 다릅니다. 마치 조각을 하는 것과 같이 처음에 그 기본 스케치가 절대원칙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숙련된 솜씨로 스케치를 하고서 열심히 다듬어가고 마침내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이 바닥에서의 원칙을 다듬어가는 과정과 싸하지 않을까 합니다. 매도원칙이 2% 수익이 나면 무조건 매도라는 절대원칙을 세우면 늘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신이 갇히게 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만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가 두리뭉실하냐? 확실한 근거를 가진 원칙이냐가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먹으면 장땡이긴 하지만 뇌의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이 바닥의 특성상 원칙을 다듬어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 하는 근거가 조각상의 완성품처럼 좀더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다면 주식시장에서의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식시장이란 곳이 참 어려운 곳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란 그것도 보면 패턴이 있는 것도 공감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돈 벌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돈 벌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한 가지 크게 착각하는 사항이 있다면 세상에 돈 벌기 쉬운 건 없다는 또한 투자 있는 곳에 투기가 있습니다. 투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날고기는 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꾼은 무지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 주보자를 가지고 놀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합니다. 주식 공부를 제법 해오면서 시세 조작은 대충 어찌 되는지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국 수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그 사실을 감추고, 그 루머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지요. 주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쉬울까요? 주식 수익률 대회를 석권하고, 이름을 날리는 사람, 지혜아의 고수들, 이 바닥에 특징이 있다면, 정해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비밀인 곳입니다. 고수에게 주식을 가르쳐 달라고 한듯, 배우기가 쉽지 않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식하는 인구 중에 굉장히 소수 안에 들어야 사람들이 바라는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지요. 흔히들 역발상을 하라고도 하고 차별화된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과연 궁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와닿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느껴봐야 아는 것에 말은 참 쉽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론을 계산하고 수익률 계산하는 것도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역발상 하라고 해서 역발상이 되나요? 내가 하는 생각이 지금 어느 수준의 생각인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결국 역발상은 단어로 쉽게 표현된 결정체이지만 그 역발상의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노력을 하고서 서서히 내공이 쌓여가면서 어느덧 자신이 걸어온 등산길의 정상에 가서 뒤돌아봐야 내가 어디쯤 왔는지도 감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막 숲을 지나서 돌아본듯 아직도 무성한 나무와 풀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보이는 그런 것들. 산이월하게 높으면 정상이 눈앞에 보이는 듯 듯. 막상 가보면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멀었고, 귀를 돌아보면 한참을 올라와서 내려가기도 애매한 그 지점. 우리가 처한 현실이 거긴 아닐까요? 아마 그 지점에 있다면 귀만 돌아볼 경우는 나 스스로도 고수라고 느낄 때고, 귀보단 남은 앞을 생각한다면 시간이 언제가 될지라도 그 사람은 고수가 되지 않을까요. 주식은 쉽게 공부하기도 힘들고 쉽게 배우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무턱대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열정이 언젠가를 빛을 발할 수는 있어도 결국 발을 들여 놓았다면 시간의 효율성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책을 아주 많이 본다고 실력이 늘어날까요. 하지만 초보들에 비하여 많이 보는 열정이 결국 실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차트는 하루에 전 종목 그냥 맨날 본다고 그게 일정 기간 되면 고수가 될까요? 그열정에 결국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들과 다른 자신의 생각이 녹아들고 검증을 하며 내공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불확실한 어느 날 철저한 벤치마킹 주식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수는 답을 찾아서 그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철저한 주관식 문제이고 논리적이라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고수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하질 않을까요?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생깁니다. 결과를 보면 그 과정도 알수 있습니다. 깡통이라면 수많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그 나름의 문제가 도출되고 수익을 아주 잘 낸다면 그 사람이 그 수익을 내기까지의 과정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의 과정은 어떨까요?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만족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내공을 쌓았느냐가 핵심이 아닐까요? 내가 하루에 3시간을 공부하는데 고수가 하루에 5시간을 공부했다면 나는 고수보다 2시간의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양적인 측면을 떠나서 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차트를 매일 보면서 보조지표를 열심히 연구했는데 고수들은 각자의 영역이 있기야 하겠지만 보조지표가 아니라 이평선과 거래량과 캔들을 맨 차트만 본다면 무턱대고 따라해서야 안될 일이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자신과 비교 분석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독선과 아집은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임을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고의 배경이 고수가 그리 공부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이걸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고수가 있다면 그 사람의 공부 방법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요?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보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 정말 잘 들어맞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면서도 무특정 다수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나를 이기고 남을 이긴다면 성공하는 날이 보이지 않을까요? 매매를 하면 늘 겸손하여야 하고 또한 욕심을 버려야 함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매를 하는 자신을 돌아보건데 너무 자주 자신의 욕심을 탓한 적은 없나요? 욕심을 버린 기계적인 매매 자신이 만든 수익 구조에서의 유연한 대처 모두가 바라는 그 매매는 욕심이 작용하지 않기에 기계적인 매매가 가능하며 유연한 대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욕심만 없은다고 기계적인 매매가 이루어질까요? 물론 사람이기에 아주 가끔 하는 실수는 있을 수 있는 법이지만 매매하는 자신은 분명 감정이 있는 사람이건데 어찌 매매하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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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의 수익을 망치는지 스스로가 반문해 보아야겠습니다. 나의 매수법이 충분히 합리적인가요? 그 장점이 수익의 지속이라는 대전제에 부합하나요? 나의 매도법이 충분히 합리적인가요? 수익을 내고 또한 제대로 먹는 매도법인가요? 나의 종목 선정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최저 최대 수익과 그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요? 내가 손절을 함에 있어. 그 이유가 단지 너무 떨어졌기 때문이라면 단지 오를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다는 그 사실 뿐이라면 간간히 홀팅에 또한 머뭇거리는 수가 생길 것입니다. 손절한 종목에 대한 원인은 밝혀졌나요? 단지 운이 없기 때문인가요? 단지 오늘은 욕심이 과해서요. 감정의 잘못을 돌리기만 한다면 발전이 묻어집니다 내가 미처 간파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진 않을까요? 나의 틀이 너무 포괄적이진 않은가요? 때론 너무 협소하지 않는가요? 원인을 쉽게 밝힐 수는 없겠지만 늘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수개월이 지나더라도 결국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예상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꼼꼼하며 예리하다면 그만큼 그의 모순되는 종목에 대한 손절이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그만큼 해제되고 냉정하게 매매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